왔어 a 자 왔어요 w h 자한번 so? 지 h 이는 상태 잘 봐. 어. 여기 밑에서부터 요요 요 위로 어. 그냥 이렇게 바늘 하나에 두 마리씩. 아두 마리? 어. 이렇게. 오케이? 대신나도 절대 참질하지 마시고 반전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밀링하세요 아빠 나 여기지? 어 내려 자첫 포인트 왔고 나만 이거 면 찍히면 계속 줄을 주는거야어 오케이 찍혔어 아빠는 계속 줄줘 토독해도 무조건 참질하면 안돼 선장님이 방송을 그렇게 하셨어요 반전할때까지 참질하지 마라 자, 저는 10보짜리 봉돌이니까 37.5. 모짜르트 스커트라. 지렁이 3마리 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모짜르트 소커트라 락. 참돔 전용됩니다. 헌태야, 바닥 안 찍히지? 이번 한번 흘리고, 조금 더 무거운 걸 써볼까? 저는 아예 드랙 프리. 그러니까, 채비가 감길 듯날때그 정도로 흘리고, 아들 녀석은 드랙을 만져주셨는데, 선태야 너 오늘 하루 종일 그거 드랙 손 대면 안 된다. 해가 뜨네요. 야 이거 지금도 이렇게 달리면 추좀더 올려야 돼. 아빠는 아빠는 5 0 대를 올려야 돼.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아이고 맞아 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네. <웃음> 그런 거요? 이 반전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입질이야, 입질.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둬. 그러다확 치고 나갈 때까지, 그, 그, 그때 기다려. 자, 오죠, 오죠? 기다려, 기다려, 어, 입질, 입질, 입질. 나와, 나와, 나, 나, 나. 걸렸나? 잡아 뭐 걸렸어. 잡은 가 봐. 예, 놀래미 잡았나 하는 거. 어 그래도 아빠 잡아 한 마리 걸렸어? <목소리> <웃음> 야, 놀래미 한 마리 잡았다 그래도. <웃음> 걸린 거같았데 어?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야, 등에 걸렸다. 물긴 못 했는데. 뭐 우리한테 잡은 거 어디 있어? 무조건 다 모여지셔. 이게 이게. 어? 뭐? 아빠 이거 아이스박스다. 오, 나한테. 너 너. 아, 네. 어? <웃음> <웃음> 야, 참돔한 마리 올라왔어. 아. 씨. 자, 전 놀래미 선마시도 한 마리 봤어요. 일지로? 어어 오 어, 어. 야야야 야. 기다려 기다려 살살 가만 살살 살살 살살 어. 아아 바보 살살 너가잖아너 너, 이게 됐지 아니? 안됐어? 감기만 했어 나아바뭐얘 예, 잘했어 어어 뭐, <웃음> 어. 이게 손어 아, 정... 그러네 해수 아, 잘해야 아, 된다 됐어 됐어 끝까지 갑시치그 잘못 구만그런거응 아들이 묶었어 아들이 아니아아니 <웃음> <아니야>, 아들이 묶었다니까 <웃음> 알았어? 오! 오 크다! 오씨 왔어 왔어 천둥이야 크다 이야정 손맛 느끼고 싶다 진짜 이렇게 어어 천천히 가아이러다 계속 차고 나가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아 어우 친다 와씨. 막는거 봐라 오 밑으로 들어간다 오, 갑자기 확 밟네. 오, 이야, 씨. 왔어, 왔어, 오짜다, 오짜. 오자. 오, 저런 게 있어, 성태야. 여, 열심히 해봐. 오짜가 나오네, 아침부터. 아우, 씨. 아, 잡고 싶다, 나도. 모털도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잡는 참돔 맛이 없지 않나요? 광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 잡는 참돔이 무지하게 맛있죠? 자 왔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자, 한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왔어 왔어. 더장소은 스파르. 오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완전. 네, 확실히 참돔이죠? 놀래이한 마리 건졌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 어우, 야, 짜식, 계속 지네? 뭐, 어, 이거 힘쓰네? 야, 이거 좀더 조이면 이거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만지지 마시고. 예, 예, 예. 야, 짜식. 자, 타이라바는 힘 빼서 잡는 거예요. 어. 이야, 박는다 어. 엄청 많이 떠내려갔네. 선태야, 라인 저쪽으로 해. 어. 야, 이 맛이야. 이게, 이게 타이라바지, 이게. 이야 사이 좋다. 이야. <웃음> <Yeah. 웃음> <웃음> 오 이거 뭐한사십도 되겠잖아. 이야. 뭐 이거 이거 이거. 오씨. 오오오 이거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기. 선생님 뭐 어쩌되겠는데 이거 어쩌 안되려나와 손만 지긴다 진짜. 이야. Yeah. 고맙습니다. 야 예. 오. 48. 오케이? 47? 47. 47? 47. 자, 여러분. 저한칼 했어요. 47. 손만 끝내줘, 진짜. 아, 창고할 때까지 진짜 가만있어야 되는구나. 만져하니까드에쫙 쳐다가지고. 아우, 진짜. 그때 후킹하는 거지. 야 손만 지인다, 진짜. 어, 이야. 와. 심장이 어. 터지려고 그래. 이야. 정말 죽인다 진짜 자 여러분 드래금 소리 들으셨죠? 이러려고 드래금 튜닝 하는겁니다 야.. 용수 이 녀석 어떻게 하지 배아파서? 제가 용수한테 배웠는데 타이라봐 <웃음> 스승은 못잡고 제자는 잡고 또한 달짜리 생겼네 이거 아, 예, 아이. 고맙습니다 자, 아, 선장님이 수건 쓰라고 주셨어. 이야, 씨. 아침부터 그냥 어? 스트리밍 킨 보람이 있네. <웃음> 이야. 아우, 아침부터 너무 흥분돼. 자, 여러분, 저는 저기, 뭐야, 봉톨, 봉톨 1 0호짜리에요 37.5g. 어제 낚시점 돌아다니면서 4 0호 헤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구멍봉돌 요즘에 철충 그걸로 구멍봉돌이 있더라고요 박현주님 안녕하세요 요즘 바닥에서 첨점들이 물어준다고 하면 이동식도 사용하고 고정식 사용해도 괜찮겠는데요 어차피 바닥권을 노리고 하니까요 근데 얘들이 고정식 사용하시면 드랙풀이보다좀더 그냥 그냥 드렉드렉 좀씩 풀려나갈 정도? 그 정도까지는 풀으셔야 될거예요 왜냐면 간사해요 되게 한 방에 투둑투둑투둑 쫙 투둑 투둑 안전이 빨리 오지 않더라고. 오오오 오. 그 그. 어 걸렸어. 저도. 응?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아, 풀렸어. 전차. 근데 이것도 손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쉽진 않더라고요. 그니까, 끝나는 대로. 아, 이제 먹었을 때 잡아야지. <웃음> 조금 조금씩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웃음> <웃음> 왔다, 왔다. 너. 진짜로? 네, 왔다, 형태우긴장해라 자식 입질 받을 때나네 어? 어? 그래? 어어 옷 아빠랑 비슷한 거아이씨 야, 이왕이면 비슷하다고 했으면 짜셔 끝까지 비슷해야지. 어, 봐 봐. 이건 오자 넘겼는데? <웃음> 와, 선생님이 방송을 알아? 딱50 나오니 52잖아. 57. 아, 51이야? 어, 51. 51. 참, 오늘 거의 대부분 오자예요. 제가 제일 작은 거 잡았는데 47. 세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오, 오, 오. 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지렁이 진짜 짧은게 어딨어. <웃음> 들었지, 아들? 음... 어, 지렁이 없었는데? 한개빠졌데 어? 어, 그래. 다시 해봐. 자, 해성 이후에, 여기,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어. 저도 스프라이트. 추천해줄 칼라는,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고, 요고, 바늘이 좀 크긴 한데, 좀 수치 있는 거. 오늘은 좀잘 보이게. 요런 거. 어, 자. 네, 무지막지하게 껴. 바늘이 그건 크다. 두 마리씩 껴. 바늘 안에. 한 마리 했죠. 돌고래 만한 거한 마리 했지. 47cm. 예. 어, 앞면도 영목한. 해성 2호 타고 있습니다. 왔죠? 네. 어. 어. 풀리기만해 아이 <놀람> 숲을 잡으면 왜 후킹 이러네? 숲을 잡으면 안 돼. 아아 그래요? 어 아, 미치겠다. 아. 어 놓쳤어 아니 저천진할때 숲을 잡는거 아 잡는거 아 그냥 로만한 바닥 있는게 아니고 그냥 올려기만하탁차는게 아니고? 와나 놓쳤어 어? 아 우리 오랜만에 했는데 아, 미치겠어 <웃음> 아 이거 참동이었는데 진짜 아 이거 아니에요 바닥 아니에요 바닥 절대 아니야 아 이거 지렁이 따먹었다. 잡고 아 스풀 잡고 아니 나 첨질 참질... 아까도 첨질할 때 스풀 잡고 됐거든. 와. 아니 아빠 왜 그랬어? 왜 스풀 잡아? 아빠 나보고 아니. 아니 저기 뭐 스풀 잡 첨질이 스풀을 잡고 한건줄 알았어 아 이게 예, 초보 티나네 도 이거. 아 좋았는데. 와 미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손자님한테 두드려 맞게 생겼어 아 진짜 얼마 만에 온 입질인데 와 손태 아빠 미친듯이 기다렸는데 진짜 아두숫째 하는건데 어뭐 밑걸림 조금 있다가 턱 한번 그리고 밑걸림인가? 그랬더니 토독토독하다 계속 저기 하더라고 와 미치겠다 아니야 미련을 버리고 어 차훈이 안녕 차훈아 형한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 틀렸어 천지를 잘못해가지고 자식아 일찍 왔어야지 그래야지 형이 한 마리 크, 멋지게 거는거야 니가 응원을 해줬어야지 그두 마리째도 거는 건데. 타이라번은한 번도 못해봤는데 재미있다 하더군요 해보고 싶은 장르입니다 네, 한 마리만 딱 고르시면 그 손맛을 잊으실 수가 없지 뭐 어느 어느 장르든 비슷하겠지만요 아, 바닥이네? 응. 토테요 응. 무슨 밑걸림을 털어내요 아하 아파 빠졌어 이 짜자. 입질, 입질. 히트, 히트. 네. 걸렸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천랑님, 자 이제부터 희망고문 시작이 아니죠? 이제 나올 거야. 아직 아직 있어. 제 머리가. 오, 사이 작지 않아. 다 살짝 이상한데. 야, 저거 어쩌되겠다. 내지는 제가 47 잡았으니까 46 정도. 아, 선생님 재보실 텐데. 아이뭐 탐사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거 탐사였어? 탐사지, 서로 봐. 지금 수온이 본격 시즌이 확 오픈되고 막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선생님 한번 재보시죠. 오, 이거 어쩌 넘겠는데? 부 분만 말씀드리려고 <웃음> 부족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오짜 <웃음> 나왔어요 여러분. 오자. 잘... <웃음> 부족자님 시네 <웃음> 오, 요 피징도 하시네. 오, 피소리 난다. 요참 누가 참돔 선장 아니랄까봐 진짜. 이야 선생님 몇 자야? 5자 되겠지 이거? 어딱 봐도 5자 될것 같은데? 51 아. 51짜리 두 마리나 왔어 52야? 51아 피징을 해서 다 누시는구나 어다 살아있어 아 아빠가 놓친 것도 5자 뭐, 넘는 거 아니었을까? 뭐? 아빠가 아까 놓친 것도 아니야 미, 미련을 버리자 어? 아까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전 천랑님 언젠가 같은 배 타면 조용히 뒤에서 악플이나 하겠지 <웃음> 어 입질 왔을 때 지렁이 길게 어그 삼촌들이 악마의 속삭임이 많어 악마의 속삭임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무시해 감사합니다 하고 무시해 <웃음> 예, 잘, 아,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어, 헌태야, 이거 아빠가 들었어. 어, 숟가락, 젓가락만 챙겨. 자, 잘 먹겠습니다. 예. 너꼭 아빠한테 팔아가지고, 네가꽉 치고 아빠가 잡거니야그 지난번에도 그랬어. 바보지 못해. 얘네나어 진짜. 아, 내가 왜 팔. 팔는건가지 생각. 저는 꿈팔고 그렇지? 맞 응. <웃음> 대신에 맛집 구경하잖아. 다음 그리고 는 봐봐. 대경님 아들 무지 열심히 하는데 왜안 가요? <웃음> 어복은 올해 제가 조금 좋습니다 아들보다 무럭 가면, 가면은 무럭 가 제가 좀 안되겠지만 최저가는 저 같은 녀석이 쓰는 거고 장비 일부러 소개시켜드릴 때 많이 문의 주시니까 부담없이 일부러 쓰려고 그런 녀석들이나 쓰는 거고 기다려 기다려 참돔이다 어 천천히 가어 천천히 천천히 아니 아직 몰라 멈춰 멈춰 멈춰 저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든 뭐든 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감기냐? 야어 오케이 <웃음> 그렇지, 한 마리 잡는 게 어디야. 어. 어. 맨 끝에 올릴 때는 놀래미가 확실하면, 놀래미다, 놀래미. 야, 뱉는 거 봐라.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아들, 잠좀 깨겠다. <웃음> 잘 빼봐. <웃음> 자, 지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놀래미라도. 자, 세지아빠님 일하러 가시기 전에 앉아서요, 앉아서, 앉아서. 집게, 집게 집게 거기 있지 않니? 있을걸? 어 아파트 끝 박스에 있을거요자 저도 툭툭 치죠? 자 칩니다 모르겠어 이것도 놀래미 같아 자짝아빠요 조심한 거 아따 놀래미 놀래미 아, 자 놀래미 한 마리 나옵니다 어 그래도 놀래미가 어디야 놀래미가 어디야 아 그래 밥 먹고 쳤어요 세지 아빠님 좀 잡았어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놀래미가 무럭보다 맛있고 튀기면 무지막지하게 맛있습니다. <웃음> 식사 예 맛있겠습니다. 성태태가 아빠보다 낫기는 몰라. 저뭐 저는 참돔을 한 마리 걸었는데. 아 이건 방생이자 어 언더 오. 우저저저저 비록 놀래미지만 방생 사이즈 아니에요? 거의 섬자돼요 었구나 생각하면 채비 교체지 아. 선태야 어? 뭐하면 그냥 끊어버려 끊어 끊어 끊어 어.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려 어? 아 초리때 부러졌다 그저 끝에 감겼었어 아, 나 그래서 어, 어. 좀 빼보려고 했는데 어, 어 <웃음> 잘했어 달봉님참일놀이에서 말이 좀많아진거 아니요 자꾸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니까 이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어, 태민이? 노태민, 노태민이 그 애기는 밥 먹으러 갔고 아까 이현이 고일 우리 현이도 이제 수업 받으러 갔고 그 도다리 중학생 도다리가 오니까 분위기를 더 밝게 하려고 사신성인으로 목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톤을 약간 끌어올리는 것뿐하하지만 아니야 그... 톳, 톳 정도 되겠지 톳아 근데 거의 묵직한 거 걸려있긴 해요 아니면 제가 80g k 올리고 어어어어 예. 자, 선생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 오늘은 전투 안 하신다고 했거든. 아, 지켜보신 분 너무,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바람이 좀 많이 터졌어요, 솔직히. 이 마이크에서 아마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아. 아, 맞구나. 둘다 틀렸어, 전랑이 이게 걸렸어. 초콜릿도 우 저기, 매드베.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바람이 터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공지는 안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폭파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정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면서 물찔것 같다고 하시니까 자 급하게 죄송하지만 급하게 마무리 물도 안가고 급하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라. 지켜보시느라. 말도 안 나오네.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좀 마무리할게요. 내가 바로 출발하시네. 어, 박수빈님, 오전에 달려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밥 먹고 올라갈게요. 감사드립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낚싯대 이거 정리 좀 해줘. 어, 어 저기, 저기 뭐, 오늘 바람이 터져가지고. 지금 어? 지금 두시 두 반인가? 40분인가? 아 바람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더 오래 못해 탐사이기도 하고 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얼른 정리하라고 하셨거든? 도와줘서 땡큐요 성태야 아쉬워? 에이 아쉬워하지마 그래야지 다음이 있지 또 근데 타이레버가 진짜 재밌긴 하지? 우리, 우리 아들은 똥낚시인가?